풀 TV 시청자 여러분, 2 주차 코성형 웨어러브 영상입니다. 아, 저는 연두고요.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복코다, 뭐 왕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한한 어, 5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남자 외모에서 여자 외모로 이렇게, 이렇게 변신하겠다, 변하겠다 이런 변해야겠다. 고자 하는 결심을 했을 때 이제 꾸준히 병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어, 보톡스나 코 조각 주사 이런 걸로 관리를 계속 해왔어요. 근데 이제 코가 그렇게 크게 얄쌍해지는 느낌은 크게 없어 꾸준히 했는데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풀티비를 통해서 어, 코 성형을 사실, 얼굴 성형을 이제 한 5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, 이제 얼굴이 막,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런 느낌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, 음, 코를 하고 나서 이미지가 많이 생각보다 바뀌는 것 같아서, 제 나이가, 나이가 되게 꽤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, 제 아, 예쁜 중년을 위해서, 아, 이런 성형, c o s m e t i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기분이 설레고 좋아요 <웃음> 어좀 놀랐던 게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이 어어 이게 절골이나 뭐 콧볼축소 그리고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코끝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병원 상담 갈 때는 이세 가지 뭐뭐 뭐, 뭐 절골 뭐 코골축소 뭐 실리콘 이런 거다 하라고 거의 그랬어가지고 제가 좀좀 어, 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많이 변하진 않겠다 약간 체념도 하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변화가 이미지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미지 변화가 좀 있으니까 많으니까. 오히려 인공적이게 지금 수술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변화, 이제 변화도 확실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어제 그 주말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러 왔었는데, 그, 거기는 이제 몇 명은 옛날부터 제 모습을 옛날 머리 완전 짧을 때부터 이 변화를 지켜본 친구들도 있었는데, 그 얘들이 웃긴 게, 아니, 코하고 싶을 때, 코하고 싶다고 걔네들한테 막 상담할 때는, 아니, 뭐하러 하냐고, 어? 이미 뭐, 괜찮다고, 나쁘지 않다고, 괜히 성형해서, 뭐, 어, 아, 너 뭐, 뭐, 뭐, 프레이킹 달 되면 어떡하냐고, 그니까 성괴되면 어떡하냐고. 그래서 막, 말리던 애들이, 어, 막 코하니까, 어, 너 얄쌍해졌다. 어, 너 옛날에 막주먹코저주먹코라는소리 걔네들한테 처음 듣는 거거든요? <웃음> 너주먹코가 얄쌍해졌다. 너, 너 있어? 그, 붓기 다 빠지면 이쁘겠다. 뭐, 이러는 거예요? 오, 자, 여러분. <웃음> 여러분, 너 이뻐. 이미 이뻐. 어? 막 이런 말 하지 마. 안 해도 돼. 막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. <웃음> 와, 하고 나면 또 이쁘다고 하대요. 네. 그럼 어쨌든 제가 그, 저는 되게 만족을 합니다.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옆모습이 코가 이렇게 음, 아직은 붓기가 많을 거예요. 붓기가 한, 한달 동안 큰 붓기가 빠지고, 어, 한, 6개월 동안 잔붓기가 빠진다고 병원에서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이제, 어, 고성형에 대해서, 어, 6개월 후는 더 이제 기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<웃음>